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 사정동에 있는 그 건물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보시는 이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다들 바르시겠지만 저도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어, 빨리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 에, 마음입니다 한 2-3년 정도는 어, 불황에 늪에서 조금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어, 어, 좋은 매물을 발굴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은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그 사정동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음, 상가 건물 어, 매매 33억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폭이 30m대로 어, 로 이제 광로로 보시면 되겠는데 네거리 어, 코너 각지 건물 바로 이 보시는 건물로 되겠습니다. 안아 i c 에서 3분거리고요. 또 이제 동물원 들어가는 어, 입구에 있다고 어, 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건물 내역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매매가 <목소리> 어, 33억 대지는 두필치 합이 142.29평 어, 이 건물의 사거리 코너의 한 필지하고 어, 옆쪽에 바로 또한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이 144.36 평씩 올라가 있고요, 어, 4개 층입니다. 지하는 없고 4개층 연면적 합이 484 평입니다. 준공 연도는 2011년 예, 12월에 준공된 중공, 어, 비교적 한만 7년 정도 된 네, 신축 건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 5개 옆에이한 필지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5개 주차 대수 12대 될수 있게 돼 있고요. 승강기는 또 건물에 비례해서 어두 대씩이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출 금액 12억 원 정도 돼 있고요. 대출 이율은 음 3. 아, 4.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재 어, 1층에 하나 공실이 식당을 하다 나간 자리 공실이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 빼고 어, 월세 합계가 940만원 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어, 만실시에는 어, 음, 1220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어, 5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어, 만실시는 690만원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 어, 수익률이 연 음, 3.43%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나 일정 어, 1층, 1층을 또 건물주가 바뀌면서 또 어, 예, 임차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든든하게 맞출 수 있는 어, 그런 계기도 될수 있으니까 어, 내거리 코너 각지 건물로서 어떤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건 음, 아주 어, 최상의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어, 실투자 금액은 한 17억 8천 5백 정도 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네, 수익률 뭐 이런 걸 떠나서 시세 분석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로 기준했을 때 현재 공시지가가 476만원 어, 그래서 242평에 곱하면 은 공시지가 기준 1 1억 5137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용도 지역은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요. 어, 네거리 코너 지역이다 보니까 어, 이쪽 이면이나 요런 쪽 조금 한 음. 어 4, 500 정도 이렇게 거래 토지 가격그 정도 어, 형성이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웃음>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이성사진을 봤을 때본 건물인데요. 어, 대전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 대전 중심지를 기준, 에, 기준으로 해서 어, 남서쪽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고 안영아이시에서 3분 거리 정도 이렇게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 5월드 어, 이렇게 들어가는 아, 입구 내거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안영아이시에서 3분 거리 들어오는 위치에 있고 어 여기가 이제 예전에 해천대학 인데요 대전 음, 에, 과학기술대학교로 이제 개명이 된 곳이, 이로, 곳,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 대전 이제 보문산이 이렇게 형성이 돼있고요 보문산 옆에가 이제 이쪽 부분이 사정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내거리 코너 각지로서 뭐 은행이나 이런 음, 건물이 이제 들어와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커피 1층 같은 경우에 커피숍 이라든가 어, 어, 편의점 어, 이런 용도로 1층이 비교적 어, 임, 임차인이 좀 맞춰지면 건물이 좀 살아보이는데 아직까지 좀 1층에 공실도 있고 한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나라 공인중개사의 돈이 되는 부동산. 예,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사, 사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사정동의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쪽 사거리 직진하면은 어, 해천대학교. 어, 지금은 한국 어, 대전과학기술대학으로 그 명칭이 이제 변경된 곳입니다만. 어 그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어 이쪽은 대전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어 우측으로. 어, 우측으로 가면은 여기가 대전 오월드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 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한 바퀴 더 돌아서 네 요, 이쪽으로 나가면 은 안양 아이시 어, 어, 또 대전 뿌리공원이 위치한 어, 곳에고소로 예,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 건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어, 연식은 2011년 12월산입니다 예, 바로 앞에 사거리 코너 각지 앞에 보는 저 건물 예, 바로 보이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건물 외관도 깔끔하고 비교적 어, 7년 만 7년 정도 된건물로어 외관도 깔끔하고 위치가 어, 참 사거리 코너 각지로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두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이제 건물동이 있고 지금 차 저쪽 돌아가는 쪽 안쪽에 주차장이 예, 한 필지, 계속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대지가 합이, 예, 두 필지 합이 240, 예, 2.3평 되겠습니다. 예, 건축은 지상, 어, 4층으로 된 건물이고요. 건축 면적은 144평, 예, 144.36평 정확히 이렇게 이제 올라가 있는데, 4층 건물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건물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네, 어, 반대편 도로 쪽에 와 있는데요. 네, 건물 모습입니다. 어, 지금 1층에서 4층까지 비교적 임차인들이 다 들어차 있는데 하, 하, 저 보이는 공주칼국수 이쪽 자리가 현재 비어있는 점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간단하게 건물에 대해서 브리핑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매매가격은 현재 33억에 나와 있고요. 어, 대지 두 필지 합이 242.3평, 건축년도는 2011년 12월 산, 예약한 8년, 7년 정도, 만 7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층 바닥면적이 144평씩 올라가 있고요. 옆면적 합계가 484평 나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주차대수는 어, 옆에 있는 저 어, 아, 한필지 이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쪽이 어, 12대 어, 되게 그럼 되어있고 어, 승강기가 비교적 어,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2대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동물원 들어가는 대전 5월드 들어가는 어, 사거리 부분인데요 어, 도로는 약 30m 어, 대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m 코너 각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33억 원이고요 에, 보증금 합계가 현재 에, 에, 3억 2천 정도 돼있고 어, 만실일 경우는 에, 저 공주칼국사가 들어온다고 보셨을 경우는 3억 9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월세는 비교적 1층이 조금 저렴하게 임대가 나가 있는 관계로 현재. 에, 어, 공실을 뺀게 940만원 나오고 어, 공실이 들은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만실가정하에 어, 1,120만원 정도 월수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융자가 어, 12억원 현재 융자 있고요. 어, 대출이율은 약한 4.3%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430만원 정도 지출이자 지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실 투자 금액은 17억 8천 정도 보시면 되겠고 만실 가정하에 17억 천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좀 안타까운게 위치나 주변 입지 조건은 최상의 입지를 자랑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만 주변에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이쪽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우남 스타원 아파트가 561세대고요 강변 아파트 110세대, 약한 합쳐서 671세대. 그리고 이 건물 뒤쪽으로는 나홀로 아파트 한두개동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해당 물건이 나쁜 물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치나 어, 어, 입지 조건은 아주 최상의 입지를 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1층이 좀 비교적 임대가가 저렴하게 맞춰져 있는 관계로 현재 수익률은 은행 이자를 제하면 한 3.4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실 가정했을 때는 연 4.8%에서 5%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건물 쪽으로 건너가서. 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층별로 어, 내부 분위기라든가 어, 또 입점된 업체 예, 정확히는 좀 그렇지만 어, 복도로 진입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쪽으로 한번 예, 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이동량도 많고요 외부로 빠지는 차량 이동량이. 어, 이렇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쪽으로는 어 동물원 입고 대전 오월드들어는 입구고요. 네, 건물 쪽으로 어, 들어와 있습니다. 1층에 지금 어, 음식점, 백반 전문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 앞쪽으로 주차장 진입로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 건물 뒤쪽으로 한번 돌아오셔야 어이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코너 각지로 돌아오시면 앞쪽에 보이는 주차장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다른 한필지 인데 현재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필지는 대지 약 119평 120평 가량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차대수는 12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건물 어, 바로 옆쪽에 다른 한필지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옥상부터 해서 한번 1층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4층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옥상 부분입니다 한번 둘러보시면 은 어, 중국년도 비교적 만 음, 7년 정도 된 건물로서 어, 뭐 방수도 아주 비교적 잘돼있고 어, 옥상 있고 네뭐 야채 이렇게 참 농사 잘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은 4층 사무실이 입점해 있는 관계로 어, 복도에서 어, 분위기만 이렇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방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어 반대쪽은 어 사무실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쪽하고 어 옥상 나가는 출입구 쪽이고 엘리베이터가 각각 음 보시는 다같이두대 어 이쪽인데요. 네, 여기 엘리베이터 두대 어, 설치되어있고 그러면은 어, 3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실까요? 네, 8층은 기계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어 사무실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곳은 어, 뭐 어, 방범창 관련 회사가 이렇게 입점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층으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당구장하고 체육관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당구장 현재 영업 중이고요. 음, 여기는 2층에 라고 체육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화장실 보존한 똑 갖고요. 어, 1층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1층은 현재 안경점하고 백반집, 또 호프. 어, 또 부동산 이렇게 들어와 있고 어, 한 군데 공실이 삼국수 네, 집이 네, 공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중간에 네, 계단 복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 뒤쪽은 이면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물건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안타까운 분위 부분이기는 한데 주인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임차 수익 임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좀 약간 조정해서 좀 살리면은. 어, 좋은 매물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